네, 저는 의양시청 복지문화국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미영이라고 합니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저는 <목소리> 아홉 살의 성류장입니다. 아니요, 처음이에요. 어, 저 혼자서도 촬영해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또 아이랑 함께 해보는 촬영은 더더욱 처음이라 떨리고 또 긴장되기도 합니다 저는 엄마랑 같이 촬영하니까 어때요 재밌을 것 같아요 <웃음> 네 촬영 이만원 바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어, 아이한테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이제 설명해 줬던 적이 자세하게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,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또 설명해 줄수 있어서 어, 굉장히 네.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요. 어,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, 네. 네. 네. 저희 네. 인장이가 네. 아동 친화 도시입니다. 유정아, <웃음> 엄마는, 엄마는 어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. 무슨 일이야? 유정이는 어떨 때가 가장 행복해? 엄마랑 보드게임 할 때. 엄마랑 보드게임 할 때? 어, 엄마도 어, 유정이랑 보드게임하고 놀 때가 가장 행복한데, 많은 친구들도 부모님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 행복하겠다. 그치? 예. 네. 어. 그래서 엄마는 우리 유정이처럼 많은 친구들이 부모님과 또 사이좋게 또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또 그런 장소를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 유정이 같은 친구들이 함께 즐겁게 놀수 있는 놀이터나 공원도 만드는 일을 해. 음. 신기해. 그런 도시를 우리가 아동친화 도시라고 해 아동친화 도시가 뭐야 음, 아동친화는 어, 아이들과 함께 잘 어울려서 지낸다는 뜻인데 곧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행복한 도시가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동 친화 도시의 그런 큰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때? 엄마 하는 일이 어떤 거 같아? 좋은 거 같아 좋은 거 같아? 응 유정아 그러면 엄마가 지금 설명해 줬던 아동 친화 도시가 뭔지 이해했어? 아니 잘 모르겠어? 응 그러면 이해한 정도까지만 한번 얘기해 볼래? 안동치마 도시는 엄마 같은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싫었으라 안녕하세요. 안녕.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예요? 송유정이에요. 송유정? <웃음> 네. 음. <웃음> 우양시 시장님이셔 그러면 오신 김에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아저씨가 간단하게 설명해 줄까요? 네 음... 아동친화도시는 우리 유정이랑 친구들이 그냥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또 다치지 않고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곳 즐겁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런 곳을 그런 마을을 만드는 것을 아동친화 도시라고 그래요. 회장님이 얘기하신 거 이해할 수 있어? 예. 네. 어, 음, 그래. 음. 유정이랑 유정이 친구들이 음, 아주 건강하고 행복해 이렇게, 이렇게 자랄 수 있고 또 서로가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을 베풀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우리 유정이도 잘 성장하게 주길 바래요. 네. 네. 아이한테 제가 일하는 거를 한 번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줘본 적이 없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람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. 어, 저희 의왕 씨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어, 그 노력이 좋은 결과가 이제 이어져서 저희가 아동 친화도시 더 만들도록 함께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. 최을 다하겠습니다. 이정이는 오늘 엄마랑 함께 촬영해봤는데 어땠어요? 생일하고 뭔가 어, 특별하고 뭔가 엄마가 재밌어요. 아동 친화도시가 한마디로 노력하면 어떤 도시일 것 같아? 응. 아동 친화 도시는 믿제 같은 친구들이 찾을 수 있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. 아동이 행복한 도시, 우리 함께, 함께 만들어요. 만들어요. 안녕. 안녕. <웃음> <웃음>